지난 몇 년간 주식 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꽤 있답니다. 그분들은 그간 주식 시장의 호황 덕에 첫 거래뿐 아니라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의 거래에서도 수익을 냈고 따라서 그분들의 계좌는 작년 하반기까지 그런대로 그건 작건 부풀어 올랐습니다. 매매 방법이라야 간단했지요 주로 미국 관련 주식들을 사서 얼마가 오르면 팔았고 떨어지면 오를 때까지. 무작정 버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몇 번의 조정장세도 잘 넘겨왔는데 문제는 올해였습니다. 재작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주식들이 작년 1월에 들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폭락함으로써 지난 몇 년간 애써 쌓아올린 공든 탑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와르르 무너진 것이었죠. 물론 그분들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만 그건 낙관론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몇 번의 하락 학습 효과로 인해 그분들의 내리에는 부동산 불패 신화만큼이나 주식 역시 버티면 결국 오르더라는 주식 불패의 신화가 생각보다 깊게 각인되어 있었답니다. 허나 이번의 하락세가 과거의 사례들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바닥이 어디인지 전문가들조차 잘 모른다. 언제나처럼 방송이나 언론에서 흔히 듣는 주식시장에 관한 코멘트들이죠. 물론 듣는 순간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코멘트이기도 합니다. 언제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닥을 제대로 짚어냈는지 천정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그래서 바닥에 이르렀을 때 과감하게 매수하라고 하고 천정에 이르렀을 때 위험경보를 따르릉 울리며 강력하게 매도하라고 했는지 제 기억력 수준으로는 참으로 가물가물하기만 합니다. 지수가 3천을 넘을 때는 조정시마다 매수하라고 하더니 지수가 박살이 났는 이제와서야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할 때라고 하니 경제학자란 어제의 예측이 왜 오늘 실현되지 않았는가를 내일 설명하는데 있어 자칭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들어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례로 제지인은 6천만원의 종잣돈을 가지고 2018년 초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계좌는 이후 몇년 동안 여러 번 부침을 겪었으나 2021년 여름에 이르러서는 3억 원 넘게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지요. 물론 그것은 단지 그 시점 HTS상의 평가액이었을 뿐 주식은 팔아야 내 돈이지만 그는 매도 시점을 여러 번 놓치기도 했거니와 또한 그때마다 주가지수가 조만간 3천을 간다는 낙관론을 굳게 믿고 단한 주도 팔지 않고 버틴 덕에 지금 그의 HTS 평가액은 8천만 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지요. 물론 그는 아직도 산술적으로는 2천만 원 정도의 이득을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이득을 보고 있다고 즉 자신의 본전이 단지 6천만 원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난 고점 즉 3억 원 정도가 또는 최소한 2억원 정도가 자신의 본전이라고 그래서 자신은 지금 크게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낙담하고 있을까요? 거꾸로 그가 6천만원으로 시작한 투자금액이 지금 3천만원으로 줄어들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는 그의 본전을 냉정하게 현재의 계좌 평가액 3천만원으로 생각할까요? 아니면 최초의 투자원금 6천만원을 자신의 본전으로 생각하며 안절부절못하고 있을까요? 이익을 보고 있을 때는 단지 스쳐 지나가는 숫자에 불과한 그 이익의 정점 부근을 자신의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손해를 보게 되면 이번에는 그것은 단지 숫자에 불과하고 자신의 원래 투자금액을 본전이라고 생각하는 심리 역시 이상심리에 속하며 이러한 이상심리에 관한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케네몬과 트베르스키가 얘기한 대로 인간의 뇌구조란 애시당적 투자 혹은 투기 게임과는 크게 어긋나도록 설계되어진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중학생 아들은 주식에 주자도 싫어합니다. 집에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는데 저와 간혹 시간이 겹칠 때 내가 대개의 경우 보고 있는 것이 주식 관련 화면이기 때문이죠. 지 애비가 눈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는데 차마 비켜달란 말은 하지 못하고 뒤에서 물끄러미 지켜보다 그놈의 주식하고는 툴툴거리며 방으로 돌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아들은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주식은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는 거라며 제 엄마에게 충고를 하곤 한답니다. 저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아들도 언젠가는 재테크란 것에 관심을 가질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언젠가는 그놈의 주식을 만지작거릴 날이 아마 오게 될 것이다 라면서요. 그때 아들이 만약 제게 아버지는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라고 나는 답을 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본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계좌의 변동성을 줄여라 단기간에 떼돈을 벌려는 계좌의 변동성을 한껏 키워야 합니다. 즉. 노 리스크, 노 리턴이 매매 모토가 되어야 하며 늘 시장과 일전 불사를 외치며 하루하루 피말리는 매매를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든 볼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매매가 거듭될수록 그 투자자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 없음에도 자신의 계좌가 점점 쪼그라들어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변동성 함정에 빠져들기 때문이지요 1억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처음에 50% 수익률을 올려 1억 5천만원이 되었다고 해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50%의 수익률을 기록하면 투자자의 손에 남는 돈은 원금 1억원이 아니라 7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으로 등락을 세번만 반복하면 수익률과 손실률이 매번 50%로 똑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은 약 8,500만원으로 쪼그라듭니다. 반면 변동성이 10%라면 같은 방식으로 등락을 반복한다 해도 원금은 대략 1억 8 0 0만원이 됩니다. 아무리 한두번 큰 수익률을 올려도 큰 변동성으로 급등락을 반복한다면 결국 원금을 까먹게 되지만 변동성이 적을 경우 등락을 반복해도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이를 흔히 변동성의 함정이라 부릅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투자자가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좌의 변동성은 투자자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투자 규모를 줄이고 시장의 변동성이 줄때 투자 규모를 늘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급적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시간의 지평을 여건이 하락하는 대로 최대한 확대해가면 됩니다. 지금 시장은 스스로도 곤혹스러움을 표출하고 있는 듯 역사적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지요. 바닥 논쟁 역시 치열합니다. 그러나 바닥이 어디인지는 적어도 수개월 지나봐야 그것이 바닥이었음을 얘기할 수 있으며 때론 수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상예보는 대기 모델을 장기접근하여 예측한다고 합니다. 대기 모델의 수개월 전 관측 대기 자료를 초기 조건으로 하고 해수면 온도 등을 주변 조건으로 대입하여 대기 모델을 3에서 4개월간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측 자료나 대기 모델에는 어쩔 수 없는 에러가 존재합니다. 설령 완벽한 관측 자료와 대기 모델이 준비되었다고 해도 대기는 항상 비선형적 형태를 띠며 움직이기 때문에 일주일 후의 기상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더욱이 한 달이나 한 계절 앞선 기후의 예측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첨단 장비와 최신 분석 기법을 동원하는 기상 예보가 이럴지인데 수개월 뒤 때로는 그 이상 기간의 전망까지 포함해야 하는 주식 시장의 바닥 논쟁이 그 백화 쟁명식 중구난방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지구상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유전자는 가장 힘센 유전자도 가장 머리가 좋은 유전자도 아니고 환경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유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 역시 앞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바닥이 여기니 저기니 단정적인 답을 갖거나 소모적이고도 지극히 불필요한 논쟁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럴 경우 저럴 경우 향후 시장 상황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한 연후 각 시나리오에 적합한 여러가지 전략을 준비하고 이후 시장의 움직임을 보아가며 시적절하게 대응해나가는 것 그것만이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넘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한 언제가는 반드시 다가올 춘삼월호시절을 또 한번 향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70년대 초반. 이혜리사와 정연숙이 주축이 된 여자 탁구 대표팀이 사라예보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일본 대표팀을 물리치고 국기 종목 사상 첫 세계 제패라는 쾌거를 이룩하자 이 좁은 땅덩어리는 지금의 김연아 저리가라 일 정도로 환호와 갈채 속에 들썩였습니다. 귀국 카포레이드는 당연한 일이었고 고지어 전국적인 탁구 열풍과 함께 도초에 탁구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지요. 제가 살던 동네에도 탁구장이 난립했고 거의 매일 학교 수업이 파하는 대로 친구들과 탁구장으로 몰려가 땀을 흠뻑 흘리던 일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80년대 초반에는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유학 간 바둑기사 조치훈이 마침내 본인방 기성명인의 대상관을 차지하면서 이 좁은 땅덩어리가 또한번 흥분과 열광 속에 휘청거렸습니다. 작연지사 전국적으로 바둑 열풍이 불었고 도초의 기원들이 우우죽순으로 생겨났으며 사실 지금 바둑의 호가들의 대부분을 이루는 50대 이후 세대 대부분은 그때 바둑을 본격적으로 배운 조치훈 키드라 해도 과언은 아니죠. 이후 조은현이 바둑 사상 처음 열린 세계대회인 응시배에서 한국 선수 단한명 출전 기회 부여라는 서름을 딛고 그야말로 전혀 예상치 못한 우승을 차지하며 바둑 역사상 전무후무한 귀국 카퍼레이드가 김포공항에서 시청 앞까지 펼쳐졌습니다. 그런 조은현은 이창호를 길러냈고 이창호라는 걸출한 인물의 등장과 함께 한국 바둑이 각종 세계대회를 석권하게 되면서 바둑은 여타 인기 종목들처럼 겉보기엔 화려하지 않아도 예전처럼 매스컴이 온통 들썩이는 일은 없어도 두터운 저변을 확보한 소리 없는 인기 종목으로 대중문화의 한 측면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던 바둑이 여러 요인들로 인해 점차 그 인기가 시들해져가는 것이 확연히 느껴지던 이즈음 이세돌의 재등장과 그의 박진감 넘치는 연승행진은 케이블 시청률 순위가 말해주듯 흩어져 가던 바둑팬들을 다시 바둑판 앞으로 직결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그대중적 인기의 흥망성세는 천재급스타의 화려한 등장과 그가 어떤 불꽃같은 활약을 펼치느냐에그 운명이 거의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세돌 역시 한마디로 천재지요. 이상호의 경우 천재가 만나 어린 시절 스승 조은현을 포함한 많은 바둑인들이 의구심을 품었던 것과는 달리 이세돌의 경우 그가 타고난 천재기사라는 것을 예나 지금이나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장원은 전성기 시절 대부분 상식적이고 평범한 수들로만 바둑을 두었고 그의 바둑은 지극히 온순했으며 한마디로 예의바른 바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해도 늘 바둑을 이겼습니다. 그것은 불가사의한 일이었고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가 또 다른 차원의 천재라는 것을 바둑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언젠가 이 장원은 바둑이 싫어질 때도 있지 않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대답했으며 왜 그렇게 바둑이 좋으냐는 물음에 바둑에는 수많은 길이 있고 따라서 같은 판이 하나도 없으며 바둑 한 판이 하나의 인생이라면 자신은 수많은 인생을 살아보는 것이라 행복한 것 아니냐는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돌의 바둑은 전혀 다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선실리 부탁의 방면에 탁월한 실력과 번뜩이는 감각으로 일지감치 천재 소리를 들으며 성장한 그는 점차 정확한 수 읽기 능력이 배가 되었고 치열한 난전과 피튀기는 근접전을 즐기는 소위 전투 바둑의 일인자로 극부상. 마침내 이창어라는 큰 산을 넘게 되었었죠. 이창호와 같아서는 그를 이길 수 없다. 명확히 달라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바둑에는 평범함보다는 비범함이 단순함보다는 난해함이 온순함보다는 강인함이 도초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한수, 한수를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바둑판 361개 점들에서는 온갖 수의 향연과 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지요. 이상원은 불리해도 조급해하지 않고 유리해도 결코 자만하는 법이 없지만 이세돌은 불리하면 곧바로 승부수를 던지고 유리에도 가능한 수를 결코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이창호가 대세와 순리를 중시하는 바둑판의 도인이라면 이세돌은 기세와 투원의 불타는 저자거리의 싸움꾼, 즉 승부사라고 볼수 있답니다. 저는 이런 바둑을 볼 때면 며칠 내내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자신의 목표가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이나마 지속적으로 수익을 쌓아가는 것이라면 시장 수익률 정도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라면 계좌의 변동성을 최대한 회피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이창호라는 묵직한 바둑기사가 던져주는 메시지를 곰곰이 음미해보는 것이 트레이딩에 크게 유효할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핏론을 목표로 한다면 시장 수익률을 어떻게든 최대한 비트하는 것이 목표인 투자자라면 오히려 변동성을 기꺼이 즐길 수 있는 트레이더라면 오히려 이세돌이라는 치열한 승부사가 던져주는 메시지를 곱씹어보는 것이 크게 유의미하겠지요. 물론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과연 자신은 승부사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가 즉 확률 60%라고 판단되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승부수를 던질 배짱과 담력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아니라고 판단되면 즉각 철수할 냉정함 역시 갖추고 있는가가 첫 번째 전제조건이 될 것이며 그러한 기세 넘치는 매매를 하기 위해 공연한 어장 성세가 아닌 시장에서 노이즈와 시그널을 구분할 수 있는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가. 즉 정확한 추익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가 두 번째 전제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큰 산을 넘기 위해 자신은 이 냉혹한 제로섬 게임에서 다른 수많은 똑똑한 투자자들과 어떤 다름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마 세 번째 전제조건이 될 것입니다. 시간에 다소 지쳐가고 뭔가 이래도 잘 안되고 저래도 잘 안되는 요즘 이세돌의 승부수들을 지켜보니 저 또한 매매 스타일을 크게 한번 바꿔보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대고 있군요. 허나 마찬가지로 그 이전 나 자신 이런 전제조건들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가 부터 먼저 생각해 볼 일이겠지요. 마지막으로 이세돌이 남긴 말을 끝으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바둑이라는 것은 창의적 발상이 중요하며 그게 막혀 천편일률적인 생각을 하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고 퇴보하게 된다. 휴직 때 바둑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오히려 제한이 풀린 느낌을 받았다. 그것이 발상에 자유로움을 가져다 준 건지도 모르겠다. 나는 지금 자유롭다고 느끼고 있다. 크게. 수에 나타난다.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